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요즘 뭐 쇼핑하세요? 전 메인 겨울 쇼핑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봄에 다시 꺼내먹을 수 있는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너 티셔츠? 가디건 후드 니트 속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너 티셔츠들을 찾고 있어서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구매한 이너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웃음> 자첫 번째는 기본 티셔츠를 입는데 뭔가 후줄근한 느낌이 싫어서 고른 아르스컨택트의 와플 티셔츠 텍스처감이 와플 짜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이면서도 뭔가 하나만 입어도 후줄근하지가 않더라고요 와플 조직감은 실제로 봤을 때그 진짜 와플처럼 이렇게 네모네모한 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어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온는데이 죽은 퍼플 톤이 이너웨어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 단품으로도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저는 컬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사이즈감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나온 것 같아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매니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원했어가지고, 엑스라지 사이즈는 샀어도 됐었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기엔 마니까 좋은 것 같고요. <웃음> 두께감이 일반 면 티셔츠보다는 와플 짜임 때문에 살짝 더 도톰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찌, 투티? 이런게 없어서 추천드리기도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티셔츠이고 좀 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너 티셔츠를 받쳐서 레이어링 해주시면 좀더 이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 성공. 스 e r s 자, 다음은 타이핑 미스테이크의 모크넥소그락 스트라이프 티셔츠. 솔직히 이 제품은 비싸긴 했어요. 하지만 터치감을 전달드리고 싶은 티셔츠랄까요 만져봤을 때 진짜 이런 이너티스트 사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뭔가 좀 추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포근하고 보드라운 쫀쫀함? 그런 티셔츠를 찾는다면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텐셀이 들어간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소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체형에 따라서 이 티셔츠가 단품으로 입기는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더 축축 처지는 감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너 티셔츠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살에 닿는 느낌이 더 중요했어요. 이 <웃음> 제품은 모크네그로 넣었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답답함이 없고 찡기는 감은 없었습니다. 후드랑 레이어링하거나 니트랑 레이어링 가디건이랑 레이어링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넣을 수 있는 게저 같은 수족 냉증러에겐 극호 포인트. 그냥 전 손에 길고 이렇게 이러, 이러고 되는게 좋아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랑 실제로 블랙 컬러를 구매하긴 했지만 브라운 컬러 보여드릴게요. <웃음> 여기에다가 브라운 가디건을 딱 얹어주면 깔맞춤 뭔지 알죠? 가격이 있지만 하나 사주면 계속해서 꺼내 입을 수 있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 이너가 될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터치감 진짜 예술이야 스티커즈. 자 다음은 뉴 오브의 기모 모크넥 티셔츠 모크넥이라 하기에는 엄청 모크넥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품에도 소재감을 보시면 레이온이 들어가 있고 스판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살에 닿는 느낌이 보드랍고 쫀쫀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온라인에서 사진만 봐도 아 얘는 찌릿침이 진짜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티셔츠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이너 티셔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뭐 하지만 뭐그 비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난 자신 있다. 소화할수 있다. 나중에. 어. 초여름에 뽐낼 용으로도 쓰실 수는 있긴 해요 <웃음> 가끔 레이어링 티셔츠를 그냥 면으로 구매하실 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뭔가 겹쳐 입은 느낌이 확실히 든다 뭔가 어, 몸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재감의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슉 떨어지고 철렁철렁 거리기 때문에 조금 더 거슬림이 없는 이너 티셔츠?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를 이 아르스 와플 티셔츠랑 레이어링 하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딱 입으니까 딱 목, 목도 딱 레이어링 보이고 밑에도 딱 보이고 안선 맞춤이죠? 이렇게 입는데 음.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너 티셔츠를 구매하실 때 소재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 <목소리> 마지막은 모달이 사용된 티셔츠예요 트림리센스의 모달 티셔츠인데요 모달 소재는 여름에 추천드리긴 합니다 살에 닿는 촉감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철렁철렁거린 그런 부드러운 터치감이거든요 이 제품 또한 얇게 나왔기 때문에 단품 아 뭐그 즐기시는 분들은 활용하셔도 되지만 이너 티셔츠로 추천드려요 모달은 또 물에 강하기 때문에 막 빠셔도 되거든요 요런 티셔츠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뭔가 까슬거리는 니트 구매해놓으신 거 있죠 안에 근데 그렇다고 면티 입장이 뭔가 껄끄럽고 그럴 때 요런 철렁철렁거리는 이너 티셔츠 진짜 이렇게 얇은 이너 티셔츠를 받쳐 입으시면 그 까슬함이 안 느껴지고 괜히 살을 닿는 느낌이 좋아 좋다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고른 컬러는 라벤더 요기 목. 쪽이나 뭐 소매쪽이나 밑단쪽으로 어, 어떻게든 봄 어? 트렌드 컬러를 살짝이라도 쓰고 싶은 제 마음이랄까요? <웃음> 할인을 하고 있기도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하면 좀더 싸지더라고요. 이럴 때 구매해놓으시면 뽐뽀는 이너 디저트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잘 사용한답니다. 잘 촬영 찰랑찰랑. 촬영.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쇼핑할 게좀 많이 없는 요즘. 겨울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너 티셔츠를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물론 기본 면 티셔츠를 입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재적으로 좀 느낌이 달라서 취향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계속 구매하게 되거든요. 한번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직접 구매해보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